일본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 울트라 맨 1996년에 첫 방영 후 현재까지 방영되었고 만화 애니게임 산업으로도 번창에 현재까지도 장수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츠브라의 프로덕션은 울트라맨을 제작한 회사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트라맨의 해외 지분을 주장한 태국인이 등장하는데 슈브라야 에이 c 유명한 울트라맨 시리즈와 고질라를 제작해 특촬물계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죠. 지금의 울트라맨이 나온 것은 그의 노력이 상당했는데 회사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많은 자금을 투입해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었고 사업가가 아닌 예술가의 기질을 가졌었기 때문이죠. 에이지의 노력으로 엄청난 성공과 명성을 얻었지만 작품 활동에 연연한 나머지 과로로 쓰러져 1970년 협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l g 의 장남 하즈메가 2대 치브라야 프로덕션 사장으로 취임되는데 그도 아버지처럼 사업가 기질보단 크리에이터 성향이 강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울트라맨 시리즈를 만들어갔지만 너무 과감한 투자로 명성에 비해 회사는 자금이 떨어져가고 있었죠. 아버지처럼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4 2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결국 하지메이차는 노보루가 3대 사장이 되지만 그는 예술적인 기질이 없었고 대신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다짐을 하죠 그의 사업가 기질로 해외 진출을 추진했고 테마파크까지 개장하는 등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 노브라는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그의 차남 카즈오가 회장이 되어 사업을 이어가는데요. 차이어 프로덕션의 사장이자 태국인인 손포테가 노보르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며 울트라맨의 해외판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죠. 시브라의 프로덕션은 이때 초기 대응을 했어야 했지만, 당시 카즈메의 자손과 노보르의 자손들 사이에 경영권 싸움이 일어나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손포테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착실하게 울트라맨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손포테는 과거 일본으로 유학과 에이지와 인연을 쌓은 인물이었는데 츠브라의 프로덕션과 합작해 울트라 육형제가 나오는 작품을 공식적으로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 작품에 출연한 울트라맨들과 일본 이외의 해외사업 독점권을 노보루 사장과 맺었다고 주장했고 2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노보르가 죽자 이 계약서를 공개한 것이죠 손포테는이 계약서를 빌미로 독자적으로 울트라메 해외 사업을 시작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한 츠브라의 프로덕션은 국제변호사를 선임해 태국 현지 소송을 진행합니다 태국 재판부는 츠브라의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줍니다 손포테는 과거의 무단으로 가져온 가면라이더 작품을 만들었으며 계약서 또한 원본이 아닌 사본만 있으며 허위계약서 라고 판결한 것이죠 천포테는 태국 시장을 포기하고 일본에도 소송을 거는데 어이없게도 일본 법원은 솜포테에게 울트라맨 캐릭터 독점권을 인정해주죠 계약서에 있는 노보르의 직인을 현미경으로 만배 이상 확대해 본 결과 지인과 일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과로 차이에와 츠브라의 프로덕션은 각각 자신의 나라에서 사업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손포테는 자신이 가진 해외 사업권을 일본과 세계 기업들에게 팔기 시작하죠 츠브라의 프로덕션은 이제 세계 각국에 팔려나간 판권을 찾기 위해 각국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데다 중국 재판소에서도 패소해 버렸고 결국 울트라맨을 만든 주인이 해외 권리를 상실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치브라야 LG의 장인 정신으로 만든 울트라맨이 후세 경영권 싸움으로 인해 명성이 하락했고 선포대의 행포로 회사마저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2008년 힘겹게 버티던 치브라의 프로덕션은 반다이에게 양도됩니다 반다이는 울트라맨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데 츠브라야 프로덕션과 다른 방식으로 재판을 했고 2011년 송포테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역전 판결을 받게 됩니다. 1995년 송포테는 반다이를 찾아와 울트라맨 사업 계약을 제의하는데 반다이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태국에서만 사업하라며 1억 엔을 주고 포기각서를 받아둔 것이었죠. 탐욕이 많았던 송포테는 돈만 받고 나가려고 했으나 훗날 재판에서 패소하는 재앙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눈물겨웠던 재판이 송포테의 탐욕과 반다이의 치밀한 작전으로 끝난 것이죠. 반다이는 치브라의 후손들은 척결하고 진지하게 울트라맨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으며 치브라의 프로덕션이 해내지 못한 남은 판권들도 현재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차이어 프로덕션도 망했으며 송포테도 2021년 8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울트라맨 팬들은 그의 사망을 애도하지 않고 배신자, 악마가 죽었다며 축배를 들기도 했죠 고질라 슈퍼전대와 마찬가지로 울트라맨이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